원시 기름 좋은데, 원시 기름 아까 12개 필요했던 걸로 봤는데, 아 다른 것부터 뺐구나. 지금 분홍이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야. 이 친구한테는 오늘의 슬라임 렌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농장을 보시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은 남는 게 없니 너 뭐야 왜일하네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묵혀놨던 그맵 마지막 맵인가요 거기가 엔딩 포인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쪽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드론 시스템을 아주 확실하게 잘 갖춘 상태에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은식량도 완전히 가득가득 세워져 있고요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분홍플로트인데 분홍플로트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밖에서 좀 활용을 하다가 오는 걸로 할게요 오랜만에 내가 직접 하는 것 같다 돈이 정도 벌면은 충분히 벌었거든요 그 다음에 포드 에도 이제 보라색까지 열수 있어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까지 열수 있고 민트 망고 가져가 까? 아니면 은 그냥 던지고 갈까? 이거 어떡하지? 어? 여기 왜 이래? 이쪽에 관리가 안 됐지? 잠깐만. 일단 민트 망고 얘네 다 줘버리고요. 혹시 드론 내가 남는 게 있나? 정제소링크 3개? 정제소링크 3개는 제가 지금 야외에다 설치하려고 갖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드론 설치 더 가능한가? 어? 남네 많이 남네 <웃음> 어 진짜 대박이긴 하다 일단 요거 생산 하나 하고 가운데를 완전히 자동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근데 지금 자리가 그래 요쪽에 하나 그리고 하나는 어, 이쪽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쪽, 요쪽. 이쪽으로 하나. 한도 초과. 하하. 이렇게 되면은 하하하하. 하하. 그러면 이쪽? 아니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그지 대상은 최소. 출처는 정원 목적지는 먹이 공급기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하트비트를 먹는 친구들은 알아서 넣어줄거예요 아마 근데 난 여기가 조금 불안하긴 해 왜냐면 얘 어차피 채소도 먹거든 근데 지금 과일 주고 있는데 막요 앞쪽에다가 다 흘려놓는거 아니겠지? 여기도 한번 보자고 채소들 출처 정원 목적지 자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완전 자동화다 이제 아 맞다 얘 설마 잠깐만 정제소 링크 어 여기 있잖아 왜아 지금 없어서 너무 깨끗해서 그러네 얘일 잘하네 이제 맘놓고 외출하면 되겠어요 아 이게 또 레디가 되어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다니지를 못하잖아 얘들아 아 일단 무시하고 가나 너무 일만 했어 요즘에 자동화에 꽂혀가지고 이쪽이 사실 두려운 곳이긴 하거든요 이쪽이 워낙 복잡하고 넓어가지고 일단 맵을 열어두자고요 어, 여기 좀 보이게 이쪽 어디에 뭐 있는거 아니겠지? 와 음악 봐 어머 어 소름 쫙 돋았어 순간 와... 와 소름 쫙 돋았어 순간 어? 메아리? 어떤 기억이 담겨있는 듯한 작은 빛 여기 길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게 메아리는 어따 쓰는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일단 돌아다녀 봐야겠죠 이게 슬라임 랜처가 한요 시점부터 제가 진짜 안 해본 구간이야 엔딩이 안 나왔을 때 제가 해봤었거든요 엔딩이 없었을 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요 공간부터 진짜 몰라요 제가 일단 저기 문 열렸는데 한번 가보자 이 길을 진짜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여기 근데 진짜 심각하게 미로인데 여기를 열어보려면 지금 요거를 건드려야 될까? 어 저기 맵! 좋구요 어 이거 좋다 다행이다 이거라도 있어야지 이게 열려도 왜 이렇게 도움이 안될 것만 같은 기분이지? 포드? 보라색? 아, 아니다! 스킨이다! 저거 황금 슬라임인가? 흰색 슬라임... 나온 것 같은데? 고양이 슬라임? 못 키우는 애, 못 키우는 애어어 어, 방금 부... 부금 방금 부분 너무 좋아 이 피아노로 띠디디딩 이러는 거 이게 뭐야? 아니... 출구잖아이 출구가 아이 뭐야? 떨어진 과일이며, 어, 고르도 제가 육식이었나? 포드도 있고, 녹색 잔디밭.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저 장식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저기 위로 어떻게든 좀 올라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맵을 봤을 때더 있어 뭔가 이렇게 집으로 갈수 있는 길도 있고 길 찾아야 된다 아까 왔던 길로 다시 와서 중간에 내려가지 않고 아까는 포드 때문에 내려갔으니까 쭉 가보자 요거 건드려도 되는 거야? 일단 건드려 여기가 그러니까 그죠 거의 다 왔죠 뭔가 큰거올것 같은 느낌 큰거 온다 어? 어 위에도 있는데? 잠깐만 위에 거 건드려서 이거 열리면은 요게 길이거든? 어? 안 건드려도 올수 있다? 잠깐만 어? 그냥 열었다 이렇게 되면 집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호 스킨 어! 모노크롬 양자다 양자 양자 스킨 이얍 나 열쇠 하나 남잖아 미친 바로 열어 뭐야 여기 처음이다 <웃음> 엔딩 포인트?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이건 양자인데? 이건 그냥 양자 플로트 가지고 와서 갖다 넣으면 되나? 아 텔레포트 미리 설치해두면 되게 편할텐데 여기 그지 아니 아가리라니요 <웃음> 아니 아가리라니 그럼 어차피 닭도 가지고 와야되고 맞지? 메아리는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다가 어, 얌전히 이렇게 올려놓고 허허 <웃음> <웃음> 자동화 미쳤다 어 뭐야 물? 저기 미안한데 이제 정제소 잠깐 멈추고 너는 이제 마켓으로 가자 5만원 아래인 나를 용납할 수가 없네 미안한데 와 스킨 바뀌었다 와 모노크롬 대박 겁나 멋있잖아 사실 근데 양자 플로트 어이구 깜짝이야 한 여섯 개, 다섯 개 정도만 있으면 되던데 대기는 어떻게 근데 너네 아니 내가 깨운 건 아닌데 너네 일좀 어떻게 하고 있니? 우와 야, 당분간 안 해도 되겠다 진짜 뭐 2, 300개씩 있네 일 많이 하네 어일 많이 해 그래 쉴만 하네요 아 맞다 닭 챙겨야 되는데 닭을 안 챙겼네 많이 키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자란다 수탉들이 이게 늙었네 얘네가 지금 보니까 그래 이게 수탉들이 늙어가지고 애를 많이 못 낳았나봐 여러분 아하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구만. 근데 여기저기 잘 찾아보면은 암탉이 쏠쏠하게 있다. 우리 농장 그 자체에 어, 밖에서 좀더 잡아가자. 그지, 그지, 그지. 잠깐, 오랜만에 이 앞마당 좀 나가봐. 어, 여기 뭐야? 오라라, 오잉 어? 저기에 고르도가 있네? 오잉? 아니 이런 데가 언제부터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이 구간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우와! 야 이러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어 안돼 와또저희까지 가야되네 금방 갈게요 여러분 아 근데 어차피 닭 잡으면 이득이다 닭을 만약에 내가 50마리를 채워버릴 수 있으면 이득이야 아 이정도면 야 이정도면 이정도면 너무 충분히 음, 터트리고도 남고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양자플로트 박아 넣는거는 이 길이 맞는데 걔는 아닌데 빨간색에 여기 초록색 다있다 어코드 그러게 고루도 뒤통수만 봤는데 나 생각해보니까 어아날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잠깐만 잠 기다려봐 어 정제수 <웃음> <웃음> 아, 제 뒤통수만 받았네. 이거 어떻게? 이거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가면은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야, 여기 아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어디쯤에서 내려가야 겠네. 어, 일로 내려가 볼까? 그 다음에 요걸 열어서? <웃음> 이쯤에서 보여야되는거 아니냐? 이 아래로 들어가볼까? 아이 어떻게 된거야? 아 일로 들어간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포드? 길이 아예 없네 이거 슬라임 화석인데? 아, 이거 별론데? 자, 일단은 찔레암 탁부터. 수탁은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야 돼서 집에. 왜안 터지지? 얼마나 쳐먹는 게야! 됐다. 열쇠. 야, 과연 어떤 화면이 펼쳐질까? 진짜 말 그대로 엔딩 아니야. 어우씨 이게 뭐라고 긴장되지? 우와 어떻게 된거야? 들어가나? 어? 잠깐만 아니 여러분 근데 막상 와보니까 왠지 와봤던 것 같아 아니 막상 도착을 딱 하니까 어 여기 와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딩 아니야 엔딩 아니야 여러분 어? 야 이게 얼마만에 새로운 어? 저기 회오리 슬라임 고르도가 있어요 음뭐 새록새록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동굴로 들어가 보자 원래 이런 분위기였나? 아해 뜨면 못 오는 곳이었나 여기? 우와 미쳤다 비주얼. 아. 오. 오 하늘에서 뭐 떨어져? 원래 이 정도였나? 우와. 오 잠깐만. 오, 와, 이거 일부러 나한테 떨어지는 것 같은데?